자, 시작해 볼까? Let's do this. 자, 어 하자. <목소리> <대단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유꽃 <너> 넣데안키지 <뭐야? 목소리> 아, 아 대가 그럼 들어칠게요. 해 <목소리를> <목소리> 우와 씨. 내가 부들댄다고? 아이. 사이삼 아, 내기야? 아, 나동이 어깨 졌고 땡기, 땡기 왜 있어 거기서? 운동아 너도 뭐지 않아도다. 아니야, 그럴 일 없어. 어이 새끼들 미친 레이었 왔다, 미친 레이스. 형 적당해요. 아 그렇지! 남자답게 미친 애쓰야지 아! 젠장! 1,8이랑 1,3 광택이랑 똑같은 거야 같은 거 같아 어차피 더는 그 어... 위로 어, 어, 쭉 눌렀고 있어 근데 지금 오리인데? 어? 하나 같이 이길래 와, 잠깐만 이거 오리, 마, 오리인데? 형! <웃음> 제가 광택을 왜 깼겠어? 사 여덟 여덟트 아! 어, 네요 다잇 팍 죽을께요! 따단! 컬팍 <웃음> 자꾸 아프 <앞을> 때리시는데 <웃음> 아, <웃음> 아 뭐지? <웃음> <웃음> 야 아니야 <웃음> 고기를 만드는 <만들고> 거였어 <있었어>, 느낌이 야아! 맛있고 뭐어? 하느님 제발! 하느님 제발! 하느님 <웃음> 세 끝. 일곱 끝. <웃음> 자, 백만원 <100만> 버어 보시고요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잘못 엮였네. 야까마, <웃음> 야까마 야, 뭔데? 세 끝. 일등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팝 다이, 뭔데? 팝팝아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아팝팝 <웃음> <웃음> 무지, 자신감 있는 신가? 오, 하, 4달러! 배팅하는 초가라 는데 와! 아, 젠장, 이씨! 먹고 있는 한번 볼까요? 죄송합니다.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수고하겠습니다>. 미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..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제발 하니리 대게 다요 어? 어? <웃음> 제발 하니 아, 컬. 다섯 끗. 그렇지! 아, 그렇지. 아, 오. 달달합니다. <웃음> 내가 구사질러 놓고 <웃음> 나는 빠졌어. <웃음> <웃음> 저 쓰레기야, 저거 저거. <웃음>